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 입니다 오늘은 bts 진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bts 진이 완성형 아이돌로 또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서클차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o k 팝은 2월 3일 한국 남자 아이돌의 하반기 성적을 발표하는 영상 2022 남자 아이돌 2학기 성적 발표를 공개했는데요 진은 2022년에 발표한 아이돌 중에서 솔로로는 유일하게 완성형 아이돌 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아이돌 그룹 혹은 개인의 음반 판매 및 음원 성적을 그래프로 나타낸 후각 아이돌의 특성을 면밀 분석 하고 성장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아이돌의 특성을 팬덤형 대중형 미분류 완성형으로 나눴 는데요. 2022년 앨범을 발표한 남자 아이돌 25팀 중에서 완성형 아이돌의 평가를 받은 건단 4팀뿐으로 진은 솔로 가수로는 유일하게 완성형 아이돌에 꼽혔습니다. 진은 음반 및 음원 모두 막강한 성적을 거둔 최정상 솔로 가수의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진의 성적을 분석하며 진의 음악이 앨범 판매량이나 음원도 각광을 받았다. 진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솔로로 나왔을 때 어필이 많이 됐다며 솔로 가수로서 진이 지니고 있는 독보적인 아우라가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어필이 되었음을 언급했는데요. 사무총장은 군대에서 전역하면 더 멋진 음악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라며 진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미국 연예매체 올케이팝은 이와 관련 실제로 진의 디에스트로넛의 솔로 성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눈부셨다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신기록을 거두고 있는 진의 솔로곡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진은 앨범 홍보 기간도 상당히 짧았으며 팬미팅이나 음반 활동도 전무했다. 팬들은 미국과 유럽의 판매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곡 발매만으로 이미 하이브 연매출의 7%를 차지한다며 진이 가지고 있는 셀링 파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미국 디지털 판매 진입주 탑5, 빌보드 월드와이드 디지털 송 판매 차트 7주간 차트인, 빌보드즈팬 핫백 차트 4위 달성, 일본 레코드 협회 골드 디스크 인증 획득 등 눈부신 기록을 조명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